라면 여러분이라면 여러분이라면 이 마을에 들어와 살고 싶으신가요? 안녕하세요 찍사홍입니다 저는 지금 의정부시 밀락동에 나와 있습니다 역시 구독자님이 콕 집어 다녀오라고 했던 바로 그곳이죠 지금 소개하는 이 마을이 여러분이 그토록 찾던 바로 그 마을일 수 있으니까요 영상 재밌게 시청 바랍니다 참고로 토지 가격은 제목과 썸네일에 표기해 놓겠습니다 그럼 한 바퀴 둘러보시죠 뉴욕 센트럴파크 같은 마을 살짝 양념쳐서 말하면 이렇습니다 먼저 이 작은 지도부터 보시죠 어때요? 주변이 온통 푸른색 공원뿐이죠? 여기다 마을 뒷산까지 더해지면 완전 빼곡합니다 동네에 한적한 공원 많았으면 좋겠다 싶은 분들이라면 이번 영상 강력 추천! 근데 이 마을 위치가 정확히 어디냐고요? 바로 여기입니다 같은 지붕인 밀락2지구 메인동네가 여기 있고요 몇년뒤 새로 조성될 고산지구가 바로 뒤쪽에 놓여져 있죠 자세한 위치는 차로 이동하며 중간중간 설명드릴게요 마을 앞쪽으로 난 도로가 꽤나 넓죠 이 길을 따라 앞 뒤로 밀락2지구가 펼쳐져 있습니다 보세요 오른쪽으로 푸릇푸릇한 곳이 천부 공원입니다 와 대박 넓죠? 그러니 제가 센트럴 파크 갔다고 안 했습니까? <웃음> 여기서 밀락 IC 방면으로 돌아보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른쪽에 공원이 쭉 이어져 있고요. 저 끝에 인터체인지가 보이는데요. 아까 말한 고산지구가 바로 요 뒤쪽으로 형성되고 있습니다. 그나저나 아 저길 타면 바로 고속도로 빠지는데 잠깐만 <웃음> 오늘 답사 접어야 되나? 아 다행히 셋길이 있었네요 오휴이 아래로 해서 다시 아까 그 사거리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이야 이 동네도 아파트 참 많네요 정면으로 유보라, 호반, 푸르지오가 병풍처럼 쫙 펼쳐져 있습니다 왼쪽이 처음 출발한 새로운 마을이고요 길 건너 나대지는 의정부 주변의 다양한 모델하우스가 쭉 도열돼 있군요 아, 여기 오니까 다이소가 눈에 확 들어오네요 조금 더 안쪽에 이마트 건물도 확인할 수 있고요 여기서 왼쪽으로 가면 분명 공원이라고 적혀 있었는데요 웬걸 무슨 발전소가 나옵니다 확인해 봤더니 천연가스를 만드는 열병합 발전소더군요 크게 위화감은 들지 않았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마을 내부를 돌아볼까요? 차로 천천히 움직이다 보니 이것저것 궁금한 게 생겼습니다. 널찍한 대로에 아까 밀락 아이시만 봐도 자차로는 참 편하겠는데 정작 대중교통은 어떨까? 인구가 많으니까 분명 기본 세팅은 다 되어 있겠지. 아까 입구에 학교가 하나 있던데 무슨 학교지? 물론 초중고야 당연히 근처에 붙어 있겠지. 의정부 밀락 지고 유명 상권이니까 아까 이마트도 보였고 당연히 좋은 쇼핑몰들 많겠지 근데 큰 병원 얘긴 따로 못 들었는데 어디쯤 있을까? 가만있어봐 이 동네 입지 이 예쁜 공원만 가지고는 뭔가 좀 부족한데 뭔가 더 혹할 만한 게 없을까? 이 정도면 대략적인 이 마을 분위기는 파악되셨을 겁니다 그럼 아까 떠올렸던 그 작은 질문들 직접 걸어보면서 함께 확인해 보시죠 본격적인 도보여행 함께 시작해 보시죠 먼저 서울과의 접근성부터 확인해 볼까요 자차로는 아주 쾌적한 모습 보세요 아까 보신 밀락IC를 통해 구리 포천고속도로에 올리면 중랑IC까지 불과 20분이면 도착합니다 서울 북부 쪽 출퇴근이라면 아주 만족스런 입지죠 그러나 문제는 대중교통 아불사이 근처에 지하철이 없습니다 가장 가까운 철도가 탑성역인데요 그마저도 의정부만 빙빙 도는 경전철이죠 그래서 대부분 지역 주민들은 10-2번 버스를 타고 1일 7호선 도봉산역을 이용합니다 약 30분 정도 걸려서 말이죠 아니 동네는 도로는 이쁘게 잘 만들어 놓고서 대중교통을 이딴식으로 배려 놓다니요 정말 너무나 안타까운 대목입니다 여기서 좀더 깊은 양주만도 못하다니 말이죠 그렇다면 진짜 아무런 대안이 없느냐 이 마을은 그냥 자차로만 짱이냐 그건 조금 있다가 살펴보겠습니다 그나저나 아까 초입의 학교는 네. 바로 장애우들의 재활을 돕는 특수학교, 송민학교 참 아늑한 자리에 이쁘게 자리 잡은 모습이네요 그럼 초중고는 어디 있느냐 모두 길 건너 탑성역 부근 밀락 1지구 메인스트림의 자리에 있습니다 새로운 마을에서 거리 순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의정부 송산초, 밀락중, 부용고 아무래도 큰 길을 건너가야 한다는 부담은 좀 있지만 고등학교까지 진학 문제로 이사를 고민할 필요는 없어 보이네요 대형마트요 아까 보신 이마트가 여기서 가장 가깝고요 방금 전 밀락IC 쪽엔 다들 좋아하시는 코스트코 의정부점이 자리에 있습니다 그 외에도 밀락2지구 중심 상업지역으로 나가면 없는 것 빼고 다 있습니다 물론 그 위세가 예전보다는 확실히 한풀 꺾였지만요 근데 큰 병원이 안 보이네요 네, 여기서 좀더 떨어진 경기도청 부근에 다 모여 있습니다 가장 가까운 게 가톨릭대 의정부 성모병원 차로 15분 약 4km 거리에 있습니다 뉴욕 센트럴 파크 같은 마을 아, 이 글린 공원들 참 넓고 좋습니다 크게 숨가쁜 언덕도 없고 적당히 물소리도 들리고 말이죠 반려견 키우시는 분들, 산책 좋아하시는 분들껜 그야말로 천국같은 동네 아 근데 요 근처에 지하철역 하나 딱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아휴 하지만 너무 걱정 마세요 좋은 신호들 분명 점점 또렷해지고 있으니까요 먼저 탑성역에 7호선이 들어옵니다 2024년 예정 또 8호선도 이 마을까지 적극 추진하고 있고요 게다가 교통혁명이죠! GTX 의정부역도 현재 진행형! 그러니까요, 밀락 2지구분들! 불편한 것 조금만 더꾹 참고 기다려보자고요! 잘 보셨나요? 여러분이라면 이 마을에 들어와 살고 싶으신가요? 이번에도 역시 제가 이 마을에 느낀 점 간단하게 정리해보겠습니다. 먼저 장점은 이렇습니다. 또한 아쉬운 단점은 이렇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언제나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거독립 만세!